책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 따뜻한 엄지상 받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두바이 다녀오고 그러면서 그 전, 후 바쁜 관계로 선물 드리는 게 조금 늦어졌거든요. 선물은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부자의 그릇. 오늘의 책은 아니고요. 선물 드리는 책.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어요.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선물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제 생각에 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아님 그리고 안도영님 한 권은 가지시고요 한 권은 드리고 싶은 분 선물 주고 싶은 가까운 소중한 분께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책은요 이 책이 아니고 오늘의 책은 아! 오늘의 책 공개하기 전에요 지난 두바이 두번째 이야기 때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계시죠? 엄지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분들의 따뜻한 엄지상 다섯 분을 뽑았는데요 먼저 세 분을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선정한 책을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첫 번째로 받으실 분이요 이분이에요. 팍! 꽂힌 한마디.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크다. 너무 기다리던 북쌤 이렇게 오셔서 또제 마음에 한줄 심어주시네요. 선입견 있던 두바이였는데 그 생각만큼 느껴보고 싶어졌습니다. 3년 안에는 꼭 두바이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북쌤. 그 저도 꼭 두바이 책 살거예요 이분 누구시냐면 김혜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으실 분은요 이분이세요 어, 제가 다 댓글을 보고 다 답글을 달이려고, 이렇게 달아 드리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두바이의 숨은 이야기, 감동입니다. 짝짝짝, 저도 우리 집에 사업장의 멋진 리더가 되고 싶네요. 김경희님,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따뜻한 엄지상 받으실 분은요. 네, 이분입니다. 두바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꿈을 이루는 나라, 이런 구강이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이군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가슴 떨립니다. 현미숙님 축하드립니다. 이세 분은요.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바로 이 선물이에요. 가까이 가까이 이 무당벌레 비누라고 많이 유명해요. 또 숙무원비누라고 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당벌레가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숙무원들이 쓰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걸 알고 또 많은 걸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최고의 것을 골랐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천연 수제비누 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민감하고 이러는 분들한테 도 굉장히 갑자기 홈쇼핑 방송하는 것 같네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포장지마다 향이 다 달라요 향이 굉장히 좋아서 방향제로도 쓰이고 또 아까워서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아까워서 못 쓰고 계신다고 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세 분께 요 비누 그리고 요거또 요렇게 이거를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이 무당벌레가 떨어지면 재수가 없대요 근데 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이거를 캐리어에 넣을 때부터 조심조심 갖고 왔는지 몰라요. 다행히 무당 몰래들이 짱짱하게 있습니다. 이세 분께는 이 선물을 비누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공개하고 중간중간에 또두분 있죠? 두분 공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길 바래요 이번에 제가 선택한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5초에 법칙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를 우선 먼저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책 안내를 제가 요약해놓은 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 책은요, 멜로빈스 멜로빈스 저자거든요. 이분이 2009년도에 본인이 경험했던 걸 같이 공유하고요. 이 책은 2017년도에 책을 스택이 세상에 나온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9년에 이 모든 일은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41살이었다. 재정적으로 일적으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통 두려움뿐이었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면 누운 채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또 다시 시작되는 하루, 저당 잡힌 집, 마이너스가 된 통장 잔고, 실패한 직장생활, 남편에 대한 분노 그러고는 알람시계의 타이머 버튼을 눌러버렸다. 이런 하루가 반복적으로 펼쳐졌다. 급기야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쯤이면 새아이의 엄마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지갑.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대부분의 날들을 피곤하고 시간에 쫓기고 완전히 넋을 놓고 지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어느 날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TV를 끄고 자려던 참에 TV 광고에 눈길이 갔다. 화면에 로켓 발사 광경이 나왔고 익숙한 마지막 5초 카운트다운이 들렸다. 5, 4, 3, 2, 1 발사!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우주왕복선이 날아올랐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저거야.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나를 발사시키는 거야. 로켓처럼 말이지. 아주 빨리 움직여서 나를 설득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거야. 책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아요? 정말 알람소리 울린다고 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습관의 고리 악순환이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은 거 아침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알아요. 이거 이론. 근데 안 돼요. 정말 변화는 간단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알고 있어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도구삼아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한번 호기심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될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54321. 왜1 다음에 갈 데가 없어. 뭐 제로 했다 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54321을 꽉 차게 되지만 나중에는요. 5 하면서 벌떡 일어나지는 상황. 이거만 내가 몸에 습관이 되고 의식이 돼 있어서 이거만 변화만 일으킨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큰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도 경험했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꿔줄 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요 찾고 싶으시죠 멘토도 찾고 싶고 그래서 어쩌면 이 방송도 보고 계시고 정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고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꿔줄 한 사람을 찾고 싶다면 거울을 보라. 왜냐하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물가까지는 누군가의 동기부여든 어떤 멘토분이든 어떤 역할로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 이 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고 있다면 거울을 보라. 왜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다음 달 내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야지? 아니요. 오늘 당장. 왜냐하면 5초의 법칙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여기서 선물 또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물을 드릴 거냐면 어, 여기 있다. 저는 어느 나라를 가도요. 참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문구용품. 가격표도 안 뗐어요. 보이세요? 이걸 만수르 볼펜이라고 그러던데 되게 귀엽죠? 가격표도 안돼 저도 아직 안 써본 왜냐면 송영주 서재를 시청하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아직 안 써봤어요 근데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살때 꼼꼼하게 체크했었거든요 어떤 분을 드릴 거냐면요 은 음. 이분 이분 드릴게요 뭐냐면 엄청난 바쁜 일정 중에서도 북쌤 채널 운영해 주시고 좋은 책 정말 많이 읽으시고 리뷰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책을 사서 쌓아놓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네요. 유유 북쌤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한테 대단하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댓글에 그 정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을 따뜻한 엄지라고 했잖아요 따뜻한 엄지 그래서 이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님 축하드려요 이 만수르 볼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얘기할게요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작든 크든 성취욕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하시고 나서 댓글에다가 나는 어떤 거를 시도를 했다. 근데 꼭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안 됐다. 근데 난좀 되기 시작했다. 나는 완벽하게 해냈다. 이런 여러분들의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저도 또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글을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삶에는 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대요. 그것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50분? 5분? 5초 5초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던 일들을 시작하는 그 용기 몇 초요? 5초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있으셔요? 뭘까요? 설거지? 청소? 주, 주부이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분리수거? 옷장정리? 아니면 숙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전화 거는 거? 책 읽는 거? 다이어리 정리하는 거? 감사일기 쓰는 거? 공부하는 거? 뭔가 미루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 미루고 있는 것들을요. 오늘 실천하는 시간을 이따 드릴 겁니다. 그 이전에 선물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은요 바로 짠 두바이 사막에 맞게 낙타 그림도 보이죠 초콜릿 맛있더라고요 이건 먹어봤어요 선물 초콜릿 선물을 드릴 분을요 제가 댓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두바이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도시와 궁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최고라지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책부터 구입해봐야겠네요 장현선님 축하드립니다 북쌤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10분 내외로 된이 동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다알 수는 없어요. 이 5초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서 그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 꼭 읽으셔서 이건 제 느낌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을 꼭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해보자고요. 미루고 있었던 거.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죠? 생각하셨죠? 나는 지금 뭐 미루고 있는지. 내일 아침에 이불을 박 차고 5,4,3,2,1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 내일로 미루면 우리는 또 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계시든 점심에 보고 계시든 저녁에 보고 계시든 뭔가 미루고 있었던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5,4,3,2,1 그러면 저도 미루고 있는 거할 거예요 그뭐 했는지 저도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해볼게요 바이크가 음. 잠깐 흔들렸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는 위대함이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 이제 그 위대함을 내보일 때가 됐어요 지금 5 4 3 2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웃음> 맞았나요 5 4 3 2 1네 다시 연습 게임 다시 연습 하겠습니다 5 4 3 2 1